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뇌경색 발병은 없고 혈당 조절 실패와 욕창 감염이 주 증상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0 가단 5103-941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걷기가 불편하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증상이 있어 F병원으로 내원하였고 신경외과 엑스레이와 뇌 CT 촬영 결과 뇌경색으로 추정진단 받았으며 약 6개월 후 뇌경색 의증으로 최종진단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이 F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지 않았고 혈당조절에 실패, 욕창감염이 주증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원고에게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